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단 주현입니다. 네, 스네임 저희가 네 궁합을 하나 갖고 왔는데 궁합이세요 음. 여자분 먼저 불러드릴게요. m a i 여자가 멋지다. 사주가. 근데 종교인이에요? 네, 데 아, 직업적으로는 아니고 종교는 갖고 계세요? 종교는 종교는 신앙심이 깊은 집안인데 이 집안 둘 다가 음. 둘 다가 뭔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신앙이 높은 응? 그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종교를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되고 이 여자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뭔가 이 뭐라 해야 되냐면 어이 욕심이 있다고 보면 될까? 근데 승부수가 높다고 볼까? 모든 내가 집념과 집착과 어떤 꼭 해내고만 많은 이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까?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세상이 조금 돕는다고 보면 돼. 내가 자질도 있는데, 그니까 스님으로 치면 큰 스님 되는 사주. 명성이 많이 나는 사람. 응? 네, 뭐, 그니까, 어, 나를 싫어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를 할때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돼. 이래서 이,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을까? 멋진데? 어, 이, 나, 이 사람은, 어, 이 지도자의 자질도 뛰어나며,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이런 누군가에 대해서 어 공감하거나 도와주거나 이런 능력도 뛰어나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허투루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다. 그래서 나는 이 어린 날에 뒷받침만 잘해줬다고 하면 대성한다. 어? 내가 어린 날에 뒷받침이 안 됐다고 하면 어떤 종교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. 이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. 굉장히 어이 자질이 높고 그리고 되게 강단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히 했고 그 나는 그 결과를 봤어.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거 있니? 이렇게 돼. 되게 단순해. 내가 봤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 짧고 짧고 짧고 짧고 깊게 판다고 얕은 게 아니라 이 공간이 짧고 깊게 파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전문가의 기질이 있을 수 있다. 라고 보고, 어, 이 사람이 굉장히 되게 큰 아우라가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응? 근데 나이가 어린데. 남자분은 어떠세요? 어, 남자는, 어, 자기 자신을 늘 갈고 닦는 사람이에요 예민해. 근데, 부드러운 성품, 그니까, 러 그러니까 음, 햇살처럼 떠오르는 기운을 가졌으나 예민해. 응? 그러니까 섬세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 이 남자가 어... 누구한테나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누구한테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누구한테나 이 남자가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야 어떤 포인트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집중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적으로도 사람한테도 어떤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는데 어, 이 둘의 성향은 다르지만 같아 이 여자분은 넓 그러니까 깊, 좁고 깊지만 남들을 아우를 줄 알고 나를 따라오게끔 만든다고 하면 이 남자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사람 위주로만 돌아간다고 보면 돼. 그죠 그래서 어 조금 달라요. 그렇지만 이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한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매력을 느끼고 이 남자는 여자의 배포의 매력을 느낀다고 하면 이남 여자는 이 섬세함은 조금 부족하거든. 내면의 어떤 성격의 섬세함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센스가 있는 이 남자를 대해서 되게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고 듬직하다고 할것 같아요 이, 이 여자는 사실 좀 외롭잖아 나를 끌 내가, 끌, 내가 끌어오는 내가 끌 거잖아 응? 그치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끔 하는 거니까 난늘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 독보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럼 외로움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외로움을 잘못 느끼지만 그래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자기 여자한테만 잘해 자기 부모한테만 잘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한단 말이야 거기에서 아주 크게 줘 몰빵을 해버려 너는 특별해 너는 나의 최고의 어떤 여성이야 너는 이런 나의 어떤 햇살 같고 나의 태양이고 너무 광활한 우주 같고 막 이래 그리고 살살거리는 말도 잘하는데 이 남, 여자가 나쁘지가 않아 <웃음> 아잉 그런 나쁘지가 않아 지, 즐거워한단 말이야 이 궁합 좋아요 두분 올해 운은 어떠니까 음, 뭘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응? 뭘 시작하는 것 같고, 여자는 뭔가 이 시작해왔던, 이 지난 낯들이 단단하게 굳혀져 있는 것 같고요. 그냥 지금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지만, 내가 무언가를 이제, 한번 계기가 되는 시작이라고 보면, 나이를 봤을 땐 결혼이 앞줄 수가 있거나, 아니면 뭔가를 사거나, 뭐 성과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라 보여지고, 이 남자분은 새 출발하는 시기로 들어가 있어요. 이 남자분의 사주는 새 출발하는건데 공통적으로 봤을 맞춰보면 결혼이지 않을까 싶어 응? 두 분은 뭐 구설수나 이런건 없을까 누가 이 여자를 건드려요 <웃음> 누가 이 여자를 건드려요 맞는 말만 하는데 맞는 말만 해요 어긋나는 분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이말에 이 필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있어 어 외로우니까 자기가 순간 어떤 이이 이 사람도 맨날 좋지만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함부로 의지할 수는 있어 그러니까 좀 잘못된 사랑은 조금 할수 있지만 또 금방 빠져나오고 또 자기가 신앙이 높기 때문에 어이 사람의 말보다는 신의 말을 자기가 이 깨우치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도를 뭐 보살처럼 도딱듯이 이렇게 깨우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예의의 어법에 어긋나거나 환경적으로 나쁜 사람일 땐 자기가 걸러요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순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결국은 신앙심으로 다시 마음을 잡는 사람이야 번뇌를 계속 거듭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여자분은 건들 수 없는 사람인데 남자분은 그럼... 관심이 없잖아 남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구설도 오르고, 관심이 있는 사람도 마음 아프지. 짓거려라. 난 말거나 상관없다는 얘만 있으면 되는데. 왜 이러지. 근데 여자가 굳건하게 들어와 있고, 남자가 이 여자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들어가. 해와 해바라기야, 그냥. 그냥. 둘만 있으면 좋아. 굳이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. 그리고 여기는 큰또 신앙이 있잖아. 이 신앙 대단한데, 대단한 신앙이에요. 음 이, 이런 신앙은 사실상 우리처럼 뭐, 무속인이 됐어.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반강요회 처음부터 시작하는 신앙이잖아요. 반강요회에서 거듭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보고 효과를 보면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확인하면서 갖는 신앙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봤을 때 하나님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면 스님과든지. 그럼 이분 두 분들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물어볼게요. 여자분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. 아이고야. 김연아 씨이고 그리고 남자분은 포레스텔라의 포레스텔라가 뭐예요? 그 성악 아 성악 하시는 분들인데 응. 파페라 하시는 파페라? 아 비슷한, 뭐, 여러 명이하는거네명 예, 예, 예, 4인조 그룹이신데 그중에 멤버이신 고우림 씨예요 네 음. 고우림 음. 그래서 근데, 여기 두 분이 이제 만났는데 음. 10월달에 결혼을 하신다고 해요지고 아, 그, 날도 잘 잡았네 어, 그럼 10월달에 뭐 좋은 게 있나? 이 사람들한테는 좋죠.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 날이에요. 남한테는 아니어도. 이사람들한테 그냥 뭐 이러다면 그냥 무속적인 느낌인 거지. 음, 무언가를 이제 일어나가는 이런 때니까. 이 사람들한테는, 왜 도깨비 터가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. 그런 것처럼 이사람들한테 좋은 달이라고 보고, 음, <웃음> 근데 점집 다있는거 아니야? <웃음> 뭐래, 뭐래, 뭐래. <웃음> 점집 다닐 것 같은데? 뭐래, 신앙이 뭐, 있어도 네. 누군가 이 집에서 점집을 다니면서 날짜를 받지 않았을까? 음.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날짜가 나오진 않았을 건데. 음. 응? 왜냐면은 사실상 날짜를 택하는 두 분이 아니거든. 부모가 택해줬을 거란 말이야. 이날 하자, 이날 해라, 라고 이제 이 위에서 내려왔을 거란 말이야.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날 좋은 날 하면 안 될까? 뭐 이런 느낌으로 있단 말이야. 응? 너가 이뻐 보인는날 하면 안될까? 이 남자는 너가 좋은 날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? 라고 하는데 여자는 응, 나는 뭐 상관없어 뭐 사람들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생각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 요로 해서 날짜가 의미가 없는데 0월로 들어갔다라고 는 아마 무속적이거나 날짜를 철학을 받았거나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응? 그래서 이두 분이 결혼을 하시는데 근데 고우림씨가 아직 미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나이가 네. 몇 살인데 미필이야. 네. 음.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간다고 해서. 음. 갔다 오면은 괜찮을까 그래도. 둘 사이가? 네. 음, 관계 없죠. 음, 연애하겠지.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군대 간다고 우울해 있지 않아요. 자기 일 하지. 음. 자기 일 하지. 그리고 이 남자도 뭐 자기 할도이다잘 해요. 응? 음? 근데. 어, 여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걸 원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군대를 제대하고 할수 있지. 김연아 씨한테. 이 연아 씨가 혼자 힘들어하는걸 좋아하지 않거든. 그럼 자녀운도 조금 이이 이 시기가 같이 있는 시기를 보겠지. 이 남자가 군대를 간대매. 근데 여, 이 남자는 해바라기잖아. 연아 씨가 힘든 거 싫어요. 그래서 어, 혼자 키우라는 말 못하고 누가 도와준다고 자기가 옆에 옆에 있고 싶고 하고 이 남자가 아마 연한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을 것 같아. 자기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너무 존경하고 약간 우상 바라보듯이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안 시키고 이 여자가 갖고 싶지 않다그러면안 갖고 이 여자가 힘든 거 싫고 이 여자가 불편한 거 싫어요. 응? 자기가 업고 당했으면 업고 당했지 여자 힘든 거 싫어해. 이 남자가 그래 자기 여자한테 끔찍해요. 괜찮은 남자네 응? 갔다오고나서 고림씨는 앞으로 활동 잘할까요? 잘하죠 탄탄해 탄탄해요 이집잘 살아요? 잘 갈까요? 어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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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고 이 둘다가 어, 신앙이 있고 누굴 돕는 거를 좋아 이 여자가 돕는 거를 두루두루 불편하지 않고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남자는 여자 의견에 많이 존중을 하고 그 집안의 어떤 성품과 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같이 접목해서 들어갈 거라고 봐요. 음그러신 분이야. 음, 불편한 거 싫어요. 좋네요 둘이. 뭐 좋네요. 조, 조심해야 돼. 뭘, 뭘 조심할까? <웃음> 음, 없겠죠. <웃음> 뭘 조심할까? 돈도 많고 성격도 좋고 잘 지내고 그냥 아이만 좀잘 가지면 되겠지. 아이가 조금 들쑥날쑥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. 음. 왜냐면은 이이 이 남자애가 여자에 대한 배려심이 많아서 여자 뭐 함부로 못해. 음. 근데 이 여자는 사실상 조금 함부로 해줘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. 좀 편안하게 좀 대하고 편안한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자식 복도 좋아요. 근데 병원에 조금 다니시는 것도 좋고 응 음, 이+ 몸이 성했겠어 그렇잖아 이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성할 수 있잖아. 그래서 몸을 좀 차가울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관리를 좀 해야겠지 근데 군대 갔다 와서 가지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 남자 불안해서 못 살거든.